경고 대강님은 뭐시고 그냥 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웃음>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아이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고아이아이이 아이고, 아 아, 오창이다 오창이다 마 너무 미친듯이 열심히 하니까 끝장 들 한번 해야되는거 아닙니까? <웃음> 아내 얘기야 뭐 만나면 수시로 하지 아니, 뭐. 그런 얘기가 아니네 왜왜? 래서 선수 좀뽑아가지고 아. <웃음> 음. 선수를 좀뽑아가지고뭐 포스 때문에 졌다 뭐 수비때문에 이런 얘기 안나오게 저번에 저, 저, 저, 저 무지개 공원에 네. 그 공차할 때그 일부 아들이 있을 때 네. 오리고기 한번 해쳐 놔. 기이 사시겠어요? 여 이겁지. 오창이가 사세요그 네. 이거부터 얼굴한게생안하는데 <웃음> 오창이는 지가 차는 게 이제 일부 아들이 다 받는다고 생각하는 기고. 네. 아들이 이제 수비가 좀 되니까. 야, 근데 내가은경우 네. 계속 때리거든. 때리면 분명히 좀 된다고. 그걸 계속 때리다 보니 또피는 거야. 근데 오창이는 계속 이제 안뜯핀다고 머리 지금 생각을 하니까, 자꾸 노니까. 정신을 못 먹는 거지. 체감 보고, 뭐, 뭐 일반 보고 두드리 하지 마. 또핀다 계속 때리는 거야. 자기 고요 방해 해야지. 그 근데, 형이 제주도에서 배구와 사유심, 달성 엔딩이니까. 제주에서 내가 내핸하고 다니는데. 근데 이게, 내가 본 때는 제주도는 20대, 30대 아들이 아르... 응. 공을 잘 차니까, 이제 거의 내가 내기족으로 네 마야하고 같이 술 먹고 이렇게 하니까, 앞에만, 놓는 것만 잡아달라는 거. 예. 그런데 이 어떤 거 아픈 게내 막내야. <웃음> 그렇지. 이 <웃음> 형은 야 수비 안 하라. 하면서. 그건 니거 아이가. 자꾸 잠소리를 되니까, 내는 거지 여기는 어째까지 보면 황제 족두고 응. 네, 아들이 워낙 빠르니까 마트도마잡아주셔 네, 나머지는 우리가 다 잡는다 이기다그들 그런 족두 다가 이따와 본게 뒤이 형들이 50대인데 50초 중반인데 진다못 잡아내잖아 당연히 공유수가 받아줄게 받아줘야되네 <웃음> 그래 매처명에니까또 마사토야 이게 우리 구장이 마사토거다 민어가 마사토 예, 아, 예, 예. 러니까 그래, 공이 이어갔다 지어갔다 와... 제주도는 안주산인데 반응이 아, 음, 안 되는 게맞 아, 아, 형들이 음. 야, 아니 뭐최수로 네. 가디 시급더못차 뭐 네, 근데 야, 무슨 도민 체전 중심을 했다카지서부는 <웃음> 공도 밀린다 공도 약간 좀아 알지 공은 인조 산대가 더 밀린다 서부 저, 아 서부 그 장기는 그냥 다아 그럼 이왕하고 비슷한데 조금 린다 아, 조금 죠 근데도 거기 이제 채소화돼 있는 사람들다 받아. 네. 응, 어, 응. 수를 쉽게 받는 거지. 응. 근데 이제 그런 거안 받는 사람들이따다 그거 갖고 막못 <웃음> 받는 거 <웃음> 쭉쭉 밀리니까. 어. 응. 그래. 그래. 챔프가 이제 원래를 여섯 분 어? 챔프잖아, 요 응. 네. 네. 네. 네. 챔프가 이제 원래를 여기에 족두를 하고. 응. 금요일 매달 <웃음> 매달이... 금요일날 나올꺼네 어? 아, 매주는 아니지 매주는 아니고 올해니까 올해 한번 와갖고 이제 어, 올, 올 사람 거의 다 왔는데 형님 배로 다 왔고 보창이는 언제 와갖고 아니 챔프 챔프 여덟 말고고 보창이는 챔프로 들어가 있는거 아니잖아 챔프... 보창이가 챔프로 들어가있나? 금요일만 해 차라네 오늘은 근데 어쨌다 그니까 그러니까 많이 왔.. 많이 왔는데 오늘 의자를 지속으로 가서 점프합니다 어? 어? <목소리> 지속으로 가서 어자입니다프합니다 이제 근데 설퇴를 했잖아 챔프에 근데 그것도 안 넘어. 고 여기 지 내가 내 상태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기적이 되라고. 했다. 할 일을. 아니요. 어제 거힘안 되시면 되 국가대 이제. 소서뭡니까 영힘 술도 쉬는데 왜? 저 솔도 힘든. 제주도 설마만. 절도에 절도. 그 맞지. 끝까지 살아남으라고. 아, 맞아 끝까지 살아남으라 내가. 응. 그때 술 많이 못 해요. 나야는데 아니요. 야, 소코치 스승님건 알고 계시죠? 다잘는데 아, 네. 내가 진짜. <웃음> 진짜 많이. 소코치 스승님 맞아요. 그래도. 배가아니가아가고 아니고. 배가니고아고니고아아 스승님이 키웠습니다. 강 l s 이래요태 l 이도태 t 태 l 이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tell me, 고 e l 가 me, 그해서 얻어낸 거고. 네, 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뭐,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가 제시를 해줬지. 그런 부분이 있지. 그래서 훌도, 그래도 에, 한테, 뭐, 하게 생각하고, 나도 오프닝 내가 막내저성이라고 얘기한대,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때는 열정적으로 했다. 그때가, 그, 그, 민규도 있지만, 어떻게 <놀람> 부가 <놀람> <놀람> <놀람> <놀람> <놀람>